네, 안녕하세요. 요 이제. 궁금한데. 예. 예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봤습니다. 아, 아, 좋은 하루가 모여 좋은 인생이 되기를. 하루하루 좋게 지내고 좋은 인생이 되겠죠. 어, 2022년 새해가 또 이렇게 밝았는데 음, 작년에 못 이루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그리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